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어, 오늘은 갤럭시 사용자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꽤 유용하게 들으실만한 이야기들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 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삼성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셨거나 뭐, 발 빠르게 소식을 접한 분들은 금방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관련 기능이라든지, 뭐, 어떤 점이 유용한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이폰을 사용을 하다 막 갤럭시로 넘어온 분들이라든지, 구형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것 관련된 소식을 미처 접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 최신 UI 2.0에 대응해서 뭐, 발생한 어, 업데이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 관련 소식들이 그쪽 중심으로 쏟아지다 보니 구형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요 여전히 삼성 구형 갤럭시 핸드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어떤 점이 편리하고 아이폰 사용하다가 넘어오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면 꽤나 비슷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관련된 내용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렇게 보고 계신 핸드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용하고 있던 삼성의 갤럭시 노트 8 기종입니다. 뭐 이런저런 어플이 깔려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일단 설치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본적으로 갤럭시 스토어나 뭐 관련 그 통신사 어플들이 깔려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굿 럭을 선택을 해주시면 굿 럭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패밀리 앱들이 이렇게 있는 걸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굿 럭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 바로 이락스타라는 기능입니다 어, 기존의 잠금 화면에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편집을 들어갔을 때 어, 이렇게 다양한 시계들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이 표시란에서 뭐 시계를 없앨 수도 있고요. 뭐 도움말이나 알림, 뭐 상태 표시줄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계 위치나 상태 표시줄의 위치 역시 위 아래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뭐 기존에 뭐 여자친구의 얼굴을 뭐 배경화면 사용하고 계신다든지,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배경화면을 사용을 했을 때 아마 시계가 이쪽 위치에 올려져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셨을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시계 위치를 조절을 하고 보다 좀 편리하게. 어, 잠금 화면을 커스터마이징에 쓸수 있다는게 큰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바로 이 퀵스타라는 기능입니다 이 퀵스타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 표시줄을 바꿀 수 있는 항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기존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하얗거나 뭐 고대비 모드로 이루어진 어,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을 거예요근데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보라색의 붉은색에 대비계열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노란색에 파란색의 조합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투명하고 다크모드인 마냥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 물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으로 색깔을 여러 가지로 뭐 구별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디케이터 이 화면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어, 보시다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통신사 아이콘, 뭐 KT면 KT, SKT면 SKT, U+면 U+라고 뜨시는 게좀 마음에 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럴 때이홈 화면, 락스크린 펼친 패널, 이 각각의 항목들에서 그 통신사 아이콘이 보이지 않게끔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통을 하지 않은 공기계의 핸드폰인지라 현재 이 기능이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밑에 시스템 아이콘을 보면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통화불룸 이걸 이렇게 꺼줌으로써 상단 인디케이터에서 이걸 제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인디케이터를 조금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시계 위치 조절이 가능해요 기존에는 왼쪽 위에 떠 있었다면 뭐 오른쪽으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숨기기도 가능하고 중간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 왼쪽에 위치를 시켜놨고요 자 이렇게 퀵 패널까지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태스크 체인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스크 체인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냐 바로 실행중인 어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 흔히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여러가지 실행중인 어플들이 뜨고 한번에 뭐 종료를 할수 있는 이런저런 기능이란 걸 알고 들 계실텐데요 또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멀티 윈도우로 어떤 앱을 바로 실행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듭니다. 어, 최신 2020 버전에서는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기능만으로도 멀티 윈도우를 바로 실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있는데원 UI 1.0인 9버전에서는 해당 버튼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멀티태스킹을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상관없는 기능들이고요. 이렇게 레이아웃 타입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스택, 리스트 그리드, 뭐 이렇게 슬림리스트, 버티컬 스택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어, 가령 이렇게 버티컬 스택을 사용했을 을땐 뭐 옛날처럼 이렇게 또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 미니모드를 선택을 했을 땐요 이런 식으로 어, 화면이 넓은 노트 기종이라든지 좀뭐 플러스 기종을 사용을 했을 땐한 손으로만으로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모드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소개시켜 드릴 기능은 바로 멀티스타라는 기능입니다. 어, 멀티 윈도우, 멀티태스킹에 관련된 기능인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에이 기능이 굉장히 좀 필요로 하는 기능이었어요. 어, 왜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자동사냥을 켜놓고 하는 게임들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안 하는 게임이라면 카카오톡 같이 뭐 메신저들과 동시에 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을 하다가도 뭐 카톡을 켜서 옮겨서 두번 뭐 다시 또 재부팅을 시켜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멀티스타를 이용을 해서 멀티태스킹을 설령 지원을 하지 않는 어플이더라도 강제로라도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실행을 해서 게임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팝업 화면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다 하는데요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앱을 사용하고 있다가 화면을 이렇게 줄여서 바로 이렇게 멀티 도구로 화면을 줄여 쓸수 있는 기능들도 있는데요. 아마 LG 핸드폰을 사용하셨던 분, 뭐 V10이라든지 V20류의 기종을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해당 기능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화면이 좀큰 기종들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다 멀티스킹을 윤활하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했었고요. 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군락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엣지 스크린 때문인지 내릴 때꽤 불편해요. 어, 지금은 한 번에 됐는데 <웃음> 상단 바가 이런 식으로 터치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어, 2020 버전 군락 2020 버전에는 이렇게 당겼을 때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이 터치 존의 크기를 변경을 할수 있는 옵션을 넣어서 보다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두 가지 기능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바로 One Hand Operation Plus라는 기능입니다.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옆라인에 파랗게 뭔가 뜨시는 게 보이시죠? 어, 바로 터치 존입니다. 터치 존인데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뭔가 솟아 오르면서 어, 누르면 뒤로 가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바로 이 기능은 어디서 보신 적이 있느냐. 아이폰에서 보신다시피, 아이폰에서 보신 것처럼 제스처 기능과 가장 흡사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어, 이 기능을 통해서 뭐 여러가지 옵션을 선택을 해줄 수 있지만 뭐 이런저런 제스처를 많이 설정했을 때 터치가 잘못돼서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하고 흡사하게 그냥 당겼을 때 뒤로 간다게 한다거나 뭐한 식으로 앞으로 가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엣지 터치를 좀 볼게요. 뭐 엣지 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눌러 보면은 이렇게 뭐가지 옆으로 뜨죠. 어 아마 엣지 핸드폰 그러니까 엣지라는 말이 붙은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꽤 불편하셨을 거예요. 엣지에 자꾸 손에 터치가 가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터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을 자주 하겠단 말이죠. 또 터치가 너무 어렵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엣지 터치 앱을 이용해서 을 해당 엣지 존에 터치가 되지 않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아마 2020에 비해서 뭐가 엄청 와 다르다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어, 거의 비슷하고 사용자 편의성에서 뭔가 좀 추가된 기능들이 있다 뿐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면서 와 이런 기능들은 나한테도 정말 꿀팁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맞게 해당 어플, 패밀리 어플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굿나브 어플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기존 안드로이드 8.0 OS 업데이트가 된이후의 기종들은 쭉 사용이 가능한데요 뭐 갤럭시 S9을 뭐 필두로 해서 갤럭시 뭐 S10, s 4라든지 뭐 갤럭시 A7, A6, 뭐 와이드 J3, 뭐 온프라임, FE같이 뭐 보급형 기종에 이르기까지 전 꽤나 많은 기종들의 사용이 가능한 어플이기도 합니다. 아마 초창기 옛날 안드로이드 버전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무슨 런처, 무슨 테마와 같은 기능들을 자주 이용하셨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기능들을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꽤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제스처라든지 뭐 핸드폰의 기능 자체를 뭐 크게 바꿔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양만 바꿔 적용하는 테마라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뚝테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뭐좀 유용한 정보가 되셨는지요? 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은 남긴 해요. 최신 기종에 대응해서 업데이트된 이 굴락 어플의 약간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조금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체험을 해보고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긴 하지만 기존 핸드폰들에 대해서 사실 뭐, 뭐 사용 중단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용자 편성이 좋아진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기능들이 크게 뭐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어플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뭐 구형 핸드폰, 글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도 음 뭐좀 질렸을 때뭐 UI나 테마를 변경한다든지 기능들을 살짝살짝씩 변경을 해서 새 핸드폰을 쓴 듯한 느낌을 들게 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어, 모쪼록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다른 또 이야기로 찾아올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뚝빠